도경이가 커피 씨앱을 찍고 싶대요. <웃음> 한번 보여줘 도경 <도겸>. 너도 <웃음> <나도> 한번 마셔볼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마무리 항상 꿈틀거려 <꿈틀고를. 웃음> 룰루랄라. <웃음> <웃음> 커피 c 아 커피 씨앱 만약에 들어온다면 정말 잘하는 자신 있거든요. <웃음> 슈아 씨도 커피랑 잘 어울리잖아요. <웃음> 아, 한번 보여주시죠. 커피를 마시면 배 아파. 자, 꽁트 걸어, 꽁트 걸어. 근데 너무 추워. 추워? 응. 형, 원래 패셔니스타는 나 패셔니스타 아니야. 아, 그치? 패셔니스타. 패셔니스타다. 우와, 되게 잘했는다. 어 <웃음> 멋있어 <패션에서> 멋있 비결이 정이어패션의 <웃음> 완성하고. <없죠? 웃음> <웃음> 립밤 바르고. 립을 <웃음> 안발랐어요 <안안> <웃음> 아, 지금다. 아, 네, 지금 립밤 입탈칠것같아 <웃음> 아, 많이 창백해 <웃음> 보여요, 나 지금. 마무리는 <웃음> 우리 우리 한, 걸... <웃음> 있네, 마무리 우리 항상 꽁트 <황트> 걸음 이거는 마무리. 꽁트 걸음? 어. <웃음>